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형이 어떤 부분이 불만 있어 가지고 오셨나요? 아 저는 너무 동글동글해 보이고 그리고 약간 이쪽이 너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음, 음. 그리고 제가 턱도 없는 편이라 약간 음. 그게 좀 너무 고민이라서. 음, 네, 네, 네. 거울 한번 보시면 현재 이제 얼굴에서. 넓거나 튀어나온 데를 보면 이제 여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보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턱선이 약간 좀 둥근 느낌이 꽤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해지는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개념이고 이쪽은 현재 보톡스를 맞고 있나요? 네, 한세번 정도 맞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골격의 넓이보다 얼굴의 넓이가 덜 넓어보이는데 그건 보톡스 영향이에요. 네. 보톡스가 효과를 보고 있는 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오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원래 턱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턱이 되게 갸름하고 예쁜 턱인데 네. 중간이 넓어보이는 턱의 모양이 현재는 된 상태고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보톡스 때문에 넓이는 약간 <웃음> 턱은 네. 반대로 턱이 그렇게 줄면 이제 광대가 커 보이는 경향도 있어요. 네. 보톡스 맞은 사람이 호소하는게 크게 광대가 커 보인다 음. 턱이 오각형처럼 보인다 이런 개념인데 그런 현상이 현재 보이는 거고 음. 어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할 건데 네. 어떤 수술할 거냐면 첫번째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줄이는 광대 수술 광대 음. 축소술을 해서 여기 부분을 좀 일자에 가깝게 전체적인 폭을 좁게 음. 하는게 되고 두번째 이 턱에 보톡스 맞은 부분에 맞아서 주는 부분을 이제 줄일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톡스 맞아서 줄지 않았던 부분 같이 줄이고 오늘 턱끝은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이면서 좁히면서 약간 앞으로 빼는 네. 그래서 이렇게 계란형으로 다듬어지게 하는 게 이제 수술의 기본 개념이에요. 네. 수술 설명하는 얘기 듣고 궁금했던 내용 있어요? 음... 아 제가 많이 V라인이 되고 싶은데 진짜 부족해지고 싶은데 이거 네, 그렇죠? 뼈를 최대한 진짜 신경선 바로 위까지 잘라주실 수 없나요? 뭐, 뼈를 적절하게 잘라서 얼굴형을 만드는 게 얼굴 안면 윤곽술이긴 한데 굉장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가 많이 자르면 많이 갸름해진다는 거예요. 음. 어, 수술은 적당하게 잘라야 적당 잘 갸름해진데 이유는 뭐냐면 많이 자르면 이 피부가 살이 그 자른 턱의 모양을 반영을 하지 못해요. 음. 그러니까 달려 달라붙는 탄력의 한계라는 게다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 안에서만 자를 때 효과가 있는 거지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턱선이 늘어집니다. 음. 보통 이제 할머니 턱을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늘어진 어.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신경선 밑으로 많이 자를 때 턱선이 그런 모양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음, 네. 수술할 때는 많이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갸른하게 보이는 부분을 적, 그건 최대한 자르고 음. 이상하게 될 부분은 최대한 적게 잘라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옆면 위주로 그다음에 요 체부라고 하는 요 중간 부분을 최대한 줄였는데 그것도 아래쪽보다는 45도 각도로 그렇게 자르는 것이 늘어지는 모양이 적게 생기면서 가장 갸른하게 되는 수술의 노하라고할수 있어요.